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현재 무소가금들이 처음 막힌다고 하는 6챕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테라 히어로가 어떤 컨텐츠가 있는 게임인지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볼텐데요 저보다 더 좋은 정보 제가 틀린 정보는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많은 유저들이 보고 공유되면 좋으니까요 첫 번째로 테라 히어로의 모든 컨텐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게임이 시작시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계정랩이 올라야 열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정랩 50을 찍게 되면 메뉴에서 볼수 있는 모든 컨텐츠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챕터 5-10을 클리어 후 퀘스트를 통해 보스 레이드를 받게 되면 모든 컨텐츠를 할수 있게 되죠 아! 대전 탭에 젠탈의 전쟁은 메인 퀘스트 6-3 클리어 시할수 있게 됩니다 내가 메인 챕터 6-3까지 열었는데 뭔가 안 열리는 컨텐츠들이 있다 그러시면 그거는 이제 서브 퀘스트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메인 퀘스트와 같이 서브 퀘스트도 해줘야 하는데요 서브 퀘스트 중에 컨텐츠를 여는 퀘스트가 많거든요 서브 퀘스트 제목을 잘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6챕터부터는 휘기 장비로는 점점 어려우니 일반 승급으로 영웅 장비로 만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은 수동으로 클리어는 되나 자동으로는 파티 전체가 전복을 하기 때문에 자동 전투가 불가능하거든요. 템파밍으로 장비 랩업이 우선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템파밍은 챕터별 숫자마다 장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챕터별 다섯번째는 무기를 들아갈수 있습니다 무기 레버 재료를 구할시에는 다섯번째 던전을 돌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골드마크가 붙은 던전들은 모험브레이 각종 재료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일반승급이란 같은 등급의 장비를 똑같이 만렙까지 찍으시면 창조의 공방에서 가능합니다 승급할 장비가 왼쪽에 메인 재료가 될 장비는 오른쪽입니다 메인 장비는 착용중인 장비도 가능합니다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장비의 레벨은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공식 카페에서 들은 정보로는 이 승급 중에 확률적으로 배경템이, 명품템이 나오기도 한다네요. 막히기 전까지의 진행도를 알아봤으니 이제 하나하나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레드잼을 받을 수 있는 챕터 진행도, 여기 밑에 100%에 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전지역 트리플S 랭크를 다시면은 10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보면 대체 이 트리플S 랭크에 어떻게 갈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정보들을 모은 결과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인게임의 가이드에 보시면은 매뉴얼 점수라고 해서 꼭 수동 플레이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디 챕터 고난이도에 크게 영향이 나오고요 앞부분은 이미 메인 밀면서 지나온 것은 그냥 장비 랩 놓고 데미지 세고 30초 이내로 클리어하시면 금방 트리플S 랭크 달수 있습니다 매뉴얼 점수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이 점을 봐선 아마 챕터별로 클리어 타임이 존재하고 이 시간 안에 클리어하면은 트리플S 랭크를 달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챕터 진행도 채워주시면서 모험 정복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빨간불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받아주세요 해당 능력치를 원정대 전체가 받는 일종의 패시브 능력치를 받게 됩니다 무조건 뭔가 받고 던전 하나라도 도시는게 이득이죠 그리고 이 모험 정복을 다 채우시게 되면 레벨업 마크가 활성화되는데 해당 레벨을 올리시면 바로 다음 난이도가 열리게 됩니다 이건 챕터 진행도와 상관없이 모험 정목만 완료하시면 이렇게 다음 난이도가 열리는 겁니다 다음은 캐릭터 각성입니다 각각 원정대 캐릭터가 레벨 20대 1차 각성 50대 2차 각성을 합니다 이 다음 각성부터는 레벨 90에 잠재력도 많이 올려야 하는데요 메뉴의 원정대 탭에서 성장 각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성 퀘스트를 진행해야지 각성에 성공하며 각성 완료 시 코스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 포인트도 5씩 받게 됩니다. 각성 퀘스트는 캐릭터마다 전부 다 다르니 진행 시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꼭 봐주세요. 何!? 없네. 각성을 하기 전에 잠재력 상승을 해줘야 합니다 이 잠재력 상승에 들어가는 재료가 카라스의 축복인데요 이 카라스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전 탭의 철벽의 소련장입니다 보통 난이도에서는 최초로 1000개 받고 최대 25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1회 할수 있는 던전이기에 숙제 퀘스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 보시기에 불편할까봐 짧게 여러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른 컨텐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